전 국민 여러분,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. 제가 대한민국 전 국민 여러분들을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복구어 버리겠습니다. 문재인 개새끼,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개새끼들, 장, 장관 개새끼들, 평화대 관계자들 개새끼들, 이 개새끼들이 하지 못한 서울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시장상권부흥 소상공인부흥 자영업부흥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가격 안정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근심 걱정을 절반으로 삭감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만들 수,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전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전 국민 여러분들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.